안녕하세요 파토사세 파비앙입니다 오늘 어, 개봉할 건데요 역시 또 만년필이죠 일단 상자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산 거는 iwi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라더라고요 iwi가 어떤 회사인지 솔직히 전잘 모르겠거든요 포장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년필을 좀 많이 샀는데요 만년필을 많이 샀는데 어, 중국 회사네요 띠바 대만 회사인가? 사파리 골드 만년필이거든요 제가 원래 지금 만년필들이 한총 다섯 자루 정도 더 샀거든요 사놓고 지금 옆에 박스를 재워두고 있어요 근데 그 몇몇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길 어, 너무 많은 만년필들을 한 번에 열면 조금 난잡하다라는 평이 조금 있어서 제가 이번에 한자로 어 한자로씩 자루 한 이제 오픈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파리 골드 사파리 골드 만년필이고요. 네, 일단 첫 케이스는 핑 케이스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파우치도 하나 보내주는데 파우치는 필요없으니까 버리도록 하죠. 뭐 버리는 건 아니고 저희 딴 데다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안에는 이렇게 리필 방법 등 여러 가지 어뭐 IWI 해사에서 나왔다는 뭐 보증서 같은 게 들어가 있네요 이거 보증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다음 여기 만년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은 심플하네요 안에 만년필 한 자루랑 그다음에 역시, 캡, 음, 안에 뭐가 더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있니? 아, 컨버터가 요 밑에 들어가 있네요. 그것도 미니콘, 미니콘이네요, 미니콘. 미니콘 컨버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미니콘 컨버터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만년필 본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는 역시 역시 카트리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카트리지는 역시 안쓸 거니까 절로 내보내고 일단 컨버터를 끼워 볼게요 컨버터가 한 번씩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어 맞다 딱 맞네요 딱 맞는 컨버터예요 일단, 23K 도금이라고 하는데, 일단, 니 분할은 잘 되어 있는데, 아, 역시, 피드가 살짝 틀어져 있어요. 근데 이건 손으로 조절이 가능하네요. 손으로 한번톡 돌리니까, 그냥 톡 끼워져요. 세상 놀랍다. 디자인 자체는 그다지, 그렇게, 막, 저한,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쁘다고 느끼진 않네요. 그냥 조금 무난무난한 그런 디자인의 만년필이네요. 23K 골드 도금이라 했는데, 초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분명 23K 골드 도금이었는데 골드 도금은 아닌 것 같아요 노즈 골드가 모르겠네요 일단 이렇게 오늘은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영상이 좀 조금 짧아서 언박싱 영상은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리게 된다면 이제부터 어두 개씩 막 올라갈 것 같아요 한 주에 두 개씩 아니 뭐한 아, 주에 그니까 한 번에 두 개씩 막 올라갈 것 같아요 영상 길이가 많이 짧다 보니까 한 번에 두 개씩 올라갈 것 같고요 어, 만약에 이, 이런 영상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어, 댓글, 댓글에 댓글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여기까지 파도사의 파비영이었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